아직도 이 상황이 믿겨지지가 않아 어, 원한게 아니라 언니 이렇게까지 원했다면 크로스핏을 갈수 리가 없어 지금 괜히 그 사람들이 인기 많게 종료했다고 하니까 괜히 아까운 거야 <웃음> 아 맞어 <맞아>. 크로스핏을 연락처 <웃음> 좀 <웃음> 하나 좀 해볼까 <웃음> 달렸니? <웃음> 너네 뭐하니? <웃음> 대체 니들 뭐니? 오늘. <웃음> 어, 어. 네. 그날 저녁에 계시는데 나도 똑같았어. 그날 저녁에 올라왔는데 그걸 보자마자 연락해서 내일 저녁에 볼게요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그 낮에 보러 가서 계약이 된 거였어. 아 낮에 다들 뭐 하는데 다들? 아 그... 너무 경쟁인 것 같아서. 그그그 그, 그 약간 허허하고 약간 신물난다야 되나? 신물난. 약간 약간 차. 차. 없다가 좋은 매물 딱 아니 거야, 아니 거야, 한물이지마. 약간 이런 느낌. 잠시만요 1억 3천 대가할게 이것도 나 되게 지금 빨리 서두른건데 내꺼! 1억 3천 내거 이태원 태명 내거 그러니까 이게 싫은거야 나는 나도 싫어 내가 그래 싫었어 난 그래서 언니랑 똑같은 걸겪게 하고 싶지 않았어 내 많이 했잖아 나도 이태원 가고 싶지 그만 이거든 아니 딱 크기도 솔직히 와 이렇게 다닐 수도 있고 아니 난 거기가 그 마루만 있는 <웃음> 그것도 또 있더라고 그니까 이, 이, 그늘, 그, 이거 그냥 그늘로 거기다 찍는데 그 이렇게 입마이게흙상그 톤도 맞았어 <웃음> <웃음> 아... 근데 만약에 이랬다가 거기에 이랬는데 갑자기 기적적으로 갑자기 들어가겠다는 사람이 취소. 절대 없어 요거트에 딱 먹고 <웃음> 없어졌어 일단 따랑 이렇게 다이어트 다이어리도 만들어가지고 내일부터 잘 해볼 거야. t h a o